안녕하세요. 글래스 작가 이종서입니다아 여러분들 연말도 이제 다가왔고 아, 마음 상태가 좀 어떠세요? 아, 예전같이 연말이 된다고 해서 뭐 캐롤송이 엄청나게 거리에 울려퍼지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보면 괜히 이제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뭐가 허무하기도 하고 그냥 삶의 의욕이 없이 그냥 1년 동안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내 앞에 직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의욕이 굉장히 떨어질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내가 진짜 삶에 의욕이 없는 거 완전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이게 소진이 돼버렸어요. 이 상태인 건지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들어요. 완전 무력감, 무기력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내가 왔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리코칭 강의 시간에도 수강생들이 대부분 나는 의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삶의 의욕이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게 재미가 없다 아, 이걸 진단하려면 맨날 의욕이 없다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가 얘기를 하죠 야 요즘에 도어떤데 요즘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그냥 삶에 의욕이 없다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하소연을 하겠죠 근데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당구 한 게임 할래? 자이 얘기에 귀가 솔깃해요 자 그럼 내긴는뭐할 건데? 아 내기 맛있는 거 해야지 당구치로 신나게 또 나갑니다 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발가락만 까딱까딱하면서 이불 속에서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나는 삶에 의욕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옆방에 있던 친형이 와가지고 야너 짜장면 먹을래? 이런 거예요 아, 나 짜장면 지금 먹을 기운도 아니야. 별로 의욕도 없어. 양장피, 탕수육은 어떤데? 그거는 내가 먹지. 그거 시키면 내가 먹지. 여러분이 의욕이 없는 대상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회피하고 숨고 관망하면서 의욕이 없어진 거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취사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거에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내기다고 쳐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치맥내기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의욕이 생겨요. 짜장면은 싫은데 양장피, 탕수육은 좋아요.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내가 의욕이 떨어졌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택적으로 의욕을 보이는 거에만 보이고 있고 의욕을 그냥 자동적으로 잃고 있는 거에 계속 잃고 있고 지금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에 내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내가 회피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넘어서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하고 있죠 보류를 하고 있어요 문제 되는 것만 계속 머릿속이건 마음속이건 이게 어슴칠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의욕이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적인 건데 내가 선택을 안한게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보여요 그리고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에는 몸과 마음을 다 하죠.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도 돌아오면 또 문제에 봉착해요. 그 양장피 탕수육 먹고 와도 내기당국에 이겨가지고 치맥하고 와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또 의욕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의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단순히 어딘가에 가 있지 않아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아침엔 다시 이불 속에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시간에 내가 강제적으로 어딘가에 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도서관에 가 있지 않고 대학 도서관에 가 있지 않고 서점에 가 있지 않고 놀러 가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가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가 의욕 없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유튜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의욕이 바닥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발전의 이전 단계가 고민이에요. 정말 만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을 그 상태가 아니라면 의욕 없다 의욕 없다 계속 말로 이걸 되뇌일수록 계속 쌓여가요 내가 진짜 의욕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진짜 넘어야 할 산을 놔두고 곁까지 그냥 쉬운 개울가만 지금 발만 따갔다 하면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자 정리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의지가 있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나는 의지가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어슴프레하게 숨겨 놓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무언지 그거를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이걸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면 의욕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의욕 되찾을 수 있습니다